비싸게 받고 팔아야 되는 게 목표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한테 금액 쫙 드리고 올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트면중고차 최현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요 요즘에 차 바꾸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파실 때 이제 가장 많이 파는 그 경로가 요즘엔 보통 뭐 딜러한테 전화해서 파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헤이딜러로 좀 많이 파십니다 헤이딜러가 사실 이 차를 파는 그 등록하는 방법이 금쉽게 쉬워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봐도 되게 쉽고 헤이딜러로 하면 아무래도 딜러들이 이게입차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죠 이제 헤이딜러를 이용해서 차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또 알면 헤이딜러를 팔더라도 조금 더 이제 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뭐 어차피 아는 게또 힘이 되니까요 헤이딜러 내에다가 차량을 팔겠다고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보통 72시간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딜러들이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딜러들끼리는 내가 얼마에 입찰했다 이 차에 지금 최고가 이런 건 공개되진 않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 경매가 끝나는 경우에는 아이 차가 1등 낙찰이 입찰을 누가 얼마까지 했구나 손님이 선택하셨구나 요거까지는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3일 동안 경매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딜러들이 그 차를 입찰을 3 0명이 하게 되면 거기서 경매가 끝나버려요 30명 입찰했을 때까지의 1등 가격으로 매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딜러들이 꼼수를 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떤 꼼 쓰냐면 3천만원에 매입을 해야 되는 차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내요 저희가 1% 를 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 30만원 들어가고 차량 뭐 세차하고 차량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이제 상품화를 하는데 뭐 도색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음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차를 한대 매입해서 상품용로 만들면 아무리 작업을 안 한다 그래도 실제로 뭐 세차비 10만 원 그리고 주차장 이런 비용 매입비가한 15만 원 정도. 25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경정비 할게 있다거나 뭐 고치게 되면 이제 추가로 돈이 드는데 일단 30만 원 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헤이딜러에다가 수수료를 내게 돼요. 35만 원. 사실 3만 원인가?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럼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90만 원정도의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가져다가 딜러가 3,300에 판다라고 하는 금액은 딜러가 3, 300만 원을 남겨먹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딜러의 수익은 거의 200만 원으로 줄어요. 이 200만 원도 실제로 손님들이 이 차를 선택을 하셔야 200만 원의 수익을 내가 바로 얻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3천만 원짜리 차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대만 돼도 벌써 3억이라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 3억을 현금으로 대부분 굴리는 딜러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캐피탈 재고를 이용해서 할부로 차를 가져오게 돼요. 일반적으로 딜러들이 생각하는 차가 팔려야 되는 그 사이클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3천만 원짜리 이자를 쓰게 되면 보통 한 이자가 한한 4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예. 네. 뭐 이상 기간만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벌써 이게 또 줄죠. 17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차가 만약 안 팔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마진을 아 내가 3,300만원 올려놨었는데 이걸 3,250으로 낮춰야지 이름은 이게 또 줄어들고 줄어들고 해서 손해를 보는 딜러들도 있고 본전치기를 하는 딜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를 비싸게 받고 팔아야 되는 게 목표니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딜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일반적으로는 헤이딜러에다가 입찰할 을때3 0 0 0만원을 쓰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지 170만원이라는 돈을 벌게 됩니다 마진율이 한 5%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딜러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 딜러들이 헤이딜러 어플을 써서 입찰을 계속 하다보니까 어이씨 1등이 안돼 내가 1등을 해야지 가서 차를 가져올텐데 1등이 안돼 그래서 어떡하냐 입찰금액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1등이 됩니다 그러면 최 대표님 3200만원에 가져가서 이것저것 다 넣으면 3300만원에 못 파는데요 그러면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헤이딜러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이 여기서 나온거예요 현장감가라 합니다 현장감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도색이 조금 틀어지거나 뭐 차에서 뭐 잡소리가 난다거나 차 타이어가 뭐 다닳았다거나 차를 처리할 부분이 있다. 실내가 뭐 굉장히 더럽거나 아니면 시트가 어디 찢어졌다거나 이런 거 세세한 거를 딜러들은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3,100만 원, 3,200만 원 올려놓고 100만 원, 150만 원을 감가를 하게 된 거죠. 최근에는 또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소비자들이 사진을 경매를 업로드할 때 완전히 꼼꼼하게 진짜 티끌 하나까지 전부.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딜러가 감가를 못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러 왔다가 차를 못 사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어떻게 되냐? 페널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딜러들이 꼼수를 하나 더 부립니다 뭐냐? 차량 진단 스캐너를 가져가요 어떤 차량이든 진짜 새차라고 하더라도 차량 진단 스캐너 갖고 오면 무조건 경고등이 뜹니다 이게 문제 있다는 게 무조건 떠요 왜냐면 예민하거든 그리고 핸드폰 어플을 연동해서 하는 차량 스캐너가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금액도 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안정적이지가 못하니까? 막 떠요. 경고등이. 예, 그래서 손님한테 경고등 뜬걸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보여주면서 감가를 하는 거죠. 그럼 고객들은 아, 내가 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딜러가 이걸 가져가서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감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금액이 또 절컥절컥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가를 좀 많이 뻥튀기 해서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헤이딜러가 이제 그에 따른 대책을 또 마련하게 됩니다 뭐가 있냐 핸드폰 어플에 딜러가 이 부분 때문에 감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걸 사진을 찍어서 헤이딜러 어플에다 올려야 돼요 그럼 본사에서 만약에 뭐 어디가 플러스 있게 됐어 그 사진을 착각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을 올리고 감가 15만원 이런식으로 그 해당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헤이딜러에서 이걸 본 다음에 아 맞다 이거 제대로 금액 감가한거 맞다 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금액을 깎아주는 손님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 차를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보 나차 긁었어 해서 와이프가 사진 딱 찍어줬을 때 정말 심하게 긁은 거 아니면 사진으로 티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흥부어있거나 이런 것도 사진 찍으면 은 긁힌 것처럼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딜러들이 그런 걸로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지금 그렇게 많이 감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매입하는 금액으로 입찰해봤자 1등이 절대 될수 없어요 예. 항상 현장 감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비교하시면 이제 핸드폰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딜러님 내가 이거 헤이딜러로 해서 지금 3,500만원 나왔어요 3,500만원 그러니까 딜러님이 더 주실 수 있으면 가져가시고 아니시면 난 그냥 헤이딜러에 팔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1등한 딜러를 불러서 차량을 검찰하면 3,500만원이 아니라 실제 2등, 3등, 4등 입찰한 딜러랑 가격이 비슷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증거를 이제 사진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거를 딜러들이 또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뭐냐 헤이딜러 제로가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헤이딜러 제로는 뭐냐 조금 획기적이에요 이게 딜러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손님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헤이딜러 제로는 딜러를 만나거나 뭐 감가하고 막 이러면 짠 나니까 여자들 잘 모르고 남자들도 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담스러운 고객들이 헤이딜러로 제로로 신청을 하면 헤이딜러 쪽에서 차량을 검찰로 나가요 헤이딜러 직원이 차를 봅니다 그 다음에 헤이딜러 직원이 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감가 사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 자체를 올려요 소비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전문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딜러가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차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아, 직원이 가서 봤으니까 그래서 내고도 못해 다 여기에 서 하는 거야 어웹판 다섯 개라고 어, 오케이 다섯 개자 다섯 개 그럼 40만원 수수료 30만원 30만원 아 3241만원 입찰하면 이익 이렇게 보겠네 그거를 딱 써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좋고 감각 안하니까 그리고 어, 매입하는 사람들도 왔다갔다 안하고 이러니까 좋고 딜러들이 이제 거기까지 안 가도 되니까 아무래도 좀 좋죠 그리고 실제로 헤이딜러에서도 제일 골죽거리로 생각한 게 아마 책임질 수 없는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가서 현장 평가하는 게 이제 자기들 그 어플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로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직원을 써서 또 이렇게 차를 감, 검차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딜러들이 이제 거기다가 현장 평가를 못하고 바로 그냥 차를 배달받는 탁송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딜러들도 이제 그런 허위 입찰을 못하게 되는 약간 위민하게 될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럼 최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설명만 들어보면 헤이딜러금 제로로 해서 입찰하고 차량 판매하면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거죠? 정말이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헤이딜러 제로로 차 팔게 되면 그러면 가격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저 그러면 지금 갑니다 에? 저 헤이딜러요 올려요? 올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차를 매입을 하게 되면 외판금액 빠져야 되고 수수료 뭐냐? 바로 헤이딜러에 납부하는 수수료예요. 예. 네. 그리고 탁송비, 성능, 광택. 근데 이제 뭐냐? 1등으로 받은 만약에 이 차를 했는데 이 가격이 제일 높은 금액이야. 그럼 손님은 소비자는 3,241만 원에 차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헤이딜러 제로로 해서 입찰을 했는데 1등 금액이 나왔다. 그럼 감가가 안 되잖아요. 그때 바로 어떻게 하냐? 위로 전화를 주세요 전화번호 보이시죠 또렷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요 33만원 수수료를 고객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라스트 프라이스가 얼마가 되죠 3,241만원이 아니라 3,271만원이 되는거죠 아니죠 74만원이 되는 30만원 이라는 금액이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될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한번더 지나가죠 예, 전화번호 잘 보셨다가 전화번호도 근데 외우기가 또 쉬워 33477575 이러다 보니까 헤이들러그 어플 딱 보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차 그냥 딱 갖고 오고 고객님한테 금액 쫙 드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고객님께서도 어뭐 검차도 다 받고 금액도 3 3만원더 받고 이러시니까 유민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나 뭐 1% 정도 더 받으시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왜냐면 딜러들이 아무리 여기서 싸워봐도 마지막 금액에서 30만원 더 올려서 입찰하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그쪽 히읗 딜러로 갈 돈을 고객님한테 드린다라고 하는 아주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멘투맨 중고차 많이 차량 문의도 주시고 어, 차량 파실 때도 많이 연락 주시면 이렇게 또 고객님들 이익 더 보실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는 멘토맨 중고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멘토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